자, 66페이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지적법은 지적의 3요소 해가지고, 자, 지적법이니까 토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적법, 토지. 지적법 토지 자 토지 토지 지적법 지자 적이 뭐예요 적적자 사람이 태어나면 호적 땅이 태어나면 지적 뭐는 자시죠 예저 네, 적이라는 게 이제 장부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장부 자 지적상이다 장부가 있다 무슨 장부예요 지적공부 지적공부 자 여기다가 토지에 관한 기본 정보들이 있죠 그 얘들 갖다 써 갖다 쓰는 게 뭐예요 등록 등록 이게 지역의 전체예요. 지적 그러면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한다. 그렇죠? 이게 지적 조죠서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랬죠? 네, 자,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자, 이때 토지는 무슨 토지? 모든 토지. 우리나라 모든 토지예요, 우리나라. 뭐 미국 땅, 일본 땅을 등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통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잘라, 하나씩 자, 하나씩 잘라야 돼요. 자, 한 필지가 되려면 지역이 같아야 돼. 자 지역이 다르면 만약에 신림동에 땅이 좀 있고 봉천동에 땅이 좀 있다. 그럼 이거 두개 합쳐서 한 필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동네 있어야 돼. 한 동네 있어야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자 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지역이 동일할 거. 자그 다음에 지목이 동일해야 돼요. 자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를 못 만들어요. 한 필지가 되려면 지목이 같은 토지끼리. 그 다음에 축척도 동일해야 되고 자 소유자도 동일해야 돼요. 둘다내 땅이어야 돼. 남의 땅이랑 내땅이랑한 필지를 못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 서로 붙어 있으라는 소리죠 집안 연속 그리고 등기 여부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추려서 자 지지축소 반등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재 표시돼 있죠 지지축소 반등 지지축소 반등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선거 때 만들었거든요 자 선거 출마한 사람들이 지지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자 누가 당선돼요 1등이 당선돼, 1등. 자, 1등이 뭘? 한 필지. 이렇게 해보세요. 자, 1등이 당선된다. 지지, 축소, 반등. 이렇게 암기해보세요. 지역이 같아야 되고, 지목도 같아야 되고, 축축소자다 같아야 되고, 집안이 서로 연속, 연접, 붙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둘다 미등기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 죠 그렇죠? 네. 하나는 등기되어 있고, 하나는 미등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둘다등기돼 있다. 그러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있다. 됐죠? 여기 네. 이제 한필지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한필지가 되면 걔네들을 모아서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한필지에 자, 등록상이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한필지, 토지에 대한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소지지면 경자가 뭐예요? 토지 표시이고 그 소유자의 이름과 또 주소 주소 이거 주민번호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자 이게 등록번호 등록번호 자 주소와 등록번호 했죠? 그래서 명주반 소지지면 영장 이게 가장 기본상이에요. 얘네들을 장부에 갖다 써야 되겠다. 등록상이죠? 자 그러면 지적공부 배웠죠? 대장이 몇개 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도면이 몇개 있다? 지적도 임야도 거기다가 아, 저기다가 좌표등록부가 있는 거죠? 왜 전국이 여기 있니? 예. 전국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전국은 전국, 여기 전국, 전국. 자, 지적도, 임야도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고, 좌표도 높부는 일부에 있는 겁니다. 됐죠? 예. 네. 걱정 마세요. 교재는잘돼 있어요. 예, 네, 걱정 마시고, 네. 또 뭐, 전국 X라고 막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네. 제일 걱정돼요, 이런 게. 이제 전국 X,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경계점에 X 칠까봐. 나 그, 너무 불안해, 진짜. 하지 마.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여기만 한 거예요. 하지 마요. 건들지 마, 이거는. 예. 네. 그래서 도면은 전국에 자 전국에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를 다 그려놓고 있다는 거죠. 도면이가 도해지적이에요. 그림으로 풀었다 도해. 자 이거는 그림으로 풀었으니까 누구든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예, 그림으로 풀었어요. 정밀도가 낮아요. 정밀도 낮으면 비용이 싸게 돼요. 싸. 싸니까 전국에 다 쓰는 거예요. 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도면으로 다 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좀 발전하면서 어, 수치도 조사할 수 있게 됐어요. 수치로 하니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숫자. 이 숫자가 좌표란 말이에요. 좌표. 좌표. 요거는 정밀도가 높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부 지역에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일부 지역, 이게 중요해요. 일부 지역은 땅값이 싼데 비싼데. 비싼데. 자, 땅값이 비싼 동네는 개발이 됐을까 안 됐을까? 개발이 됐어요. 자 개발이 됐으면 그 동네 새로 측량을 하겠죠. 네, 개발된 지역 측량의 이름은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여기 보셔야 돼요. 그 밑에 써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시면 자이번 수치 지적의 특징 해가지고 제가 8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럼 메뉴에 보시면 도시 개발 사업 나왔죠. 개발 사업이 된 동네에 수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 개발, 개발 사업이다.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됐죠 경위의 측량에 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갑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예를 들어 축척 변경을 했다. 축척 변경을 한 지역에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갑니다. 축척 변경 지역. 뭐 저희 이름 별로 안 좋았는데 예, 그 동네 개발이 했죠. 개발돼서 개발이 확정됐죠. 뭐 어떻게 해요? 경축이야, 경축, 경축. 뭔지, 뭔지 몰라요? 개발이 확정되면 어떻게 경축이야, 경축. 경축, 경축. 경축, 경축. 위 의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척변경 지역에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들어갑니다. 축척변경. 자, 됐어요. 다시. 개발이 확정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축이라고, 경축 개발이 확정되면 경축이라고. 예. 개발, 개발되면 개발 좋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옛 것이 좋아요. 예. 개발되면 좋잖아요. 자, 개발 확정되면 어떻게 한다? 경축, 경축, 그랬죠. 예. 경기의 측량,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렇죠? 또 축적 변경되면 좌표등록부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싼 동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는... 측정기를 쓰는 게 아니라 면적 측정기를 쓰는 게 아니라 좌표면적 계산법을 씁니다 자두 개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도해지역에서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쓰고 좌표 등록부 지역에서는 좌표면적 계산법을 쓰니까 이두 개를 싹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좌표 등록부 지역인데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한다 이러면 틀린다고 그래서 좌표 등록부면 좌표면적 계산법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자그 동네 도면이 있다 없다 도면이 있어요. 자, 도면이 있긴 한데 특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하고 자 제명 앞에 끝에, 제명 끝에 수치 좌표, 좌표라고 기록한다고 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동네는 면적이 최소 단위가 0.1까지 가는 거죠. 일반적은 1이지만 이 동네는 정밀도가 높으니까 0.1까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저금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승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도시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사업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대신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했으면 소유자들이 다 나서면 난리난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가만히 있고 시행자 간다. 시행자가 소관청에 대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유자는 내 땅이니까 신청을 못해 내 땅인데도 신청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요청해라 요청해서 대신 시행자한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거예요 내 땅의 분할합병은 내가 신청하는 건데 내가 못하고 시행자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그 동네는 사업 시행자만 대신 신청을 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판사 공간 좀 이따가 경계할 때할 건데요 자 경계는 건물에 걸리게 설정할 수가 자, 절대로 안 될까? 예외가 되개 있을까? 예외 네 개. 자, 걸쳐도 되는 게네개 있다. 그래서 판결, 도시개발 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렇게 해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중에 4가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돼서 분할이 돼야 된다. 그때는 건물에 걸칠 수도 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걸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여기서 나오죠. 자 이거 말고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더 있는데 일단 주요한 내용들만 여기다 쫙 모아놨습니다. 요게 지금 66페이지 있어요. 자요걸 가지고 67페이지 1번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자 67페이지 1번. 1번에 보시면.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둔 지역이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둔 지역, 요 동네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보시면 지역도해당도면 앞에, 끝에, 끝에, 자, 수치 좌표, 자, 요두 개를 둘다 틀리게 한 겁니다. 자, 끝에 좌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죠. 그럴듯하기 때문에 요걸 놓쳐버리면요, 5번까지 왔다갔다 하다 왔다 끝나는 거예요. 이건. 다음 2번에 보시면 자, 도각선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이 도면으로 측정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음, 그럼 좌표 등록부 따로 있다. 그거 봐라 이거죠. 자, 3번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그죠? 세부적으로 결정하고요. 면적 측정 방법은 자 좌표 면적 계산법 됐죠. 자, 요거로 반대 뭐 있죠? 전자 면적 측정기. 그것도 한번 써봐요. 여기다가 반대로 자 전자 면적 측정기라고 뭐 써볼까요? 전자 면적 측정 기인은 도해 지적에서 도면의 자수로 쓰는 거고요. 좌표 등록부 지역이면 경계점 좌표, 좌표 면적 계산법 수두 개를 구분해서 써보세요. 자그 다음 5번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의 토지는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개발된 지역이 뭐예요? 지적 확정 증량 또축척 변경. 경축, 경축. 축첩 변경 지역에 좌표 등급도를 같이 둡니다. 이런 지역에 토지로 하나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두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는 다. 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1번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실제로 출제됐던 기출문제입니것도 다음,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토지에 등록해가지고, 자, 지금 67페이지에 제가 지문을 6개 드렸어요. 6개. 6개 보이시죠? 자, 그 중에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 묶으세요. 1번, 2번. 자, 1번, 2번 묶었어요. 그 다음에 4, 5, 6 3개 묶으세요. 4, 5, 6 3개 묶으세요. 1, 2 묶으시고, 4, 5, 6 묶으세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뭔가 배경 설명 듣고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예, 지문을 읽고 숨은 그림 찾게 해야 돼요.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뭐가 다른지 찾으세요. 자, 1번은 맞고, 2번 틀렸죠? 예, 자, 1번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근데 2번은 지적소 관청. 일단 틀렸어요. 그죠? 예. 일단 장관이 하는 거고요. 또, 모든 토지 나왔고, 관리 토지 나왔고. 다르죠? 자, 우리 장관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 토지 쪽으로는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통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필지마다 조사합니다. 필지, 필지. 자, 필지마다 뭘 조사해요? 소, 지, 지면, 경, 자. 혹시 모르니까 등을 붙인 거예요, 등을. 등을, 자, 등등등 다른 정보들도 다 조사도 하고 측량도 합니다.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자, 거기 지적 3요소 다 나왔어요? 3요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3요소가 다 나옵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소관청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 2번의 차이점을 좀 확인하세요. 소관청이냐, 장관이냐, 모든 토지냐, 관리 토지냐. 자, 바꿔놨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맞는 말인데요. 자, 지적금에 등록하는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변해. 요거 변해. 네, 새로 써. 변해. 자, 말수해. 이걸 토지의 이동. 자, 네모.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죠. 네,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 있습니다. 토지 이동. 네,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동이 분할, 합병, 등록 전환, 이런 게다 토지 이동이란 말이죠. 요건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해. 아, 내땅 내가 분할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내땅 합병한다. 내가 등록 전환 할 거야. 그죠? 지목 변경 할 거야. 내가 신청하죠? 결정은 누가 해? 결정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소관청 이거를 장관이 결정한다고 하면 안 돼요 장관은 모든 토지 등록할 책임이 있지만 세부적인 토지 등 결정은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만의 동그라미 다만 다만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한대요 자,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 나온 거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대요 직권으로 소관청 알아서 직권으로 한대요 해야 되니까. 아, 신청이 없으니까 집권합니다 자, 막 하겠어요? 계획을 세고 있어요? 네. 계획을 세고 있지. 자, 이 계획 이름은 토지 이용,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계획 이름 외우셔야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안 써도 돼요. 그 밑에 있어요. 자, 그 밑에 4, 5, 6, 세개 묶었어요? 4, 5, 6. 4, 5, 6, 세개를 비교하세요. 4, 5, 6세개다 비교하세요. 자 4, 5, 6 자, 똑같이 시작하고 세요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여기 4, 5, 6에다 똑같이 시작하고 세요 신청이 없어. 똑같죠. 자 뭐가 더니 서로 비교하셔야 돼요. 신청이 없어서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협회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4번 맞죠. 예. 네. 이것만 써 있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밑에 5번, 6번을 넣어둔 거예요. 자, 5번에서 틀린 걸잘 찾아보세요. 자, 토지 이용 현황 아니죠? 토지 이동 현황. 어, 틀렸고요. 자, 그다음 에, 5번에서 자 계획 이름도 틀렸어요? 계획 이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이러면 안 되죠? 자, 동자, 용자 바꾸는 거. 이거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동자를 용자로 바꿔서 토지 이동을 토지 이용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다음 6번은 뭐가 다를까? 자, 6번에는 시, 도지사의 승인. 이런 말이 저 괜히 집어 넣은 거예요. 자, 시, 도지사 승인은 이 계획 세울 때 필요가 없습니다. 소관청 직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6번은 그래서 틀린 것이죠. 자, 칠판 보세요. 자, 우리 주인공은 지적소관청이요. 에 자, 우리 토지 이동에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소관청이 누구요? 시장, 군수, 예, 네, 구청장,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조심하실 게, 시, 군, 구, 이러면 안 돼요. 시군가 안 돼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 당연히 시랑 시장은 다른 거예요. 시랑 시장 다른 거예요. 김포시와 김포시장은 다른 거예요. 네. 자, 김포, 시장이 소관청인 거예요. 김포시가 소관청이 아니에요. 김포시장, 또, 군수, 또, 구청장.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누구 있죠? 시도지사, 시도사 있고, 그 위에 누구 있어요?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저건 무조건 3단계예요 예. 여기서 무슨 뭐 특별자치 어쩌고저 어쩌고 그런 거안 따지죠, 저는. 예. 물론 그것도 들어가긴 하는데, 걔네들 따지면 또 날세. 그러니까 일단 3단계로 장관, 시도이사, 지적소 관청 이렇게 3단계로 모시고요. 자, 지적법에서 잘 모르겠으면 얘가 답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답이고, 뭔가 전국적으로 나오면 그때 장관이야. 별거 아니죠. 예.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가끔 물어봐. 가끔 승인 신청에. 승인 신청에서 승인받아서 하는 게딱세개 있어요. 반, 지, 축딱세개 있어요. 자, 반은 아까 나온 반출할 때. 천재지변이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 그때 한번 나온 거고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지번 변경이 나와 지번 변경. 축은 축적 변경. 이렇게 해서 자, 반지축 이세 가지 경우에만 있어자 승인받고 이 외에는 승인받는 거 없어요. 자, 옛날에는 장관 승인도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 그러면 승인은 시도자 승인 이거 딱 하나 있고 이거는 반지축 여기 무슨 계획 세운다라는 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인받아서 계획 세운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자, 지금 본 바로 이 계획이에요 토지 이용 그럼안 돼요 토지 이용 그럼안 돼요 자, 토지 이동 현황조 요사계 자, 요거를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맞고 자, 틀린 지문으로 두 개를 지금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 동안에 출제된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출제자분께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른 걸또 건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을 정확하게 기준 잡으시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를 자꾸 보시면서 요령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바꾸는구나 그래서 문장을 가지고 틀린 지문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배경 설명이나 연역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장을 여러 번 읽으시고 아요거 장난치는구나 찾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연습할 거예요 자한장 넘기시면 자 68페이지에 2번 문제가 있을 겁니다 68페이지에 2번에 1번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죠. 필지마다 소지지면 경장 조사 측량에서 등록해야 된다. 맞아요? 네, 1번 맞죠. 자 2번 보시면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 지번 경계자표는 토지동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식 결정해요? 결정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 소유자 신청이 없어. 그면 소관청이 이동, 맞아요.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자, 지원지번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으며 맞아요.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한다? 틀렸죠. 자, 승인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직권으로 하는 거니까 승인은 여기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4번 보세요. 소관청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자, 이계획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토지 이동현황조사계획 자 여기다가 빵꾸를 딱 뚫어서 요계획 이름 뭐게? 라고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자 작년에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 요거를 찾아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문제 나오면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은 쉽지 오늘은 쉬운데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요 계획이 다섯 개가 있다 문장에 계획이 다섯 개 있어 그중에 이 계획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해만 이건 주관식인 거예요 객관식이 아니야 이건 뭐 배경 설명 안되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정확하게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죠? 자,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건 모르지, 뭐. 모르는데. 자, 일단은 계속 나오던 문제 이거는. 동자를 용자로 바꾸기도 했었고, 아예 빵구도 뚫었고,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출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외워야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죠? 수립하죠? 그럼 맞아요. 자, 이때,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누가 수립해? 소관청, 소관청 실파지. 소관청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별로.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 근데 직원들이 이걸다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요 그래? 그러면 조금씩 해. 라고 읍면동별로. 부득이하면 조금씩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군구가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읍면동이다. 그죠죠 네. 그럼 계획 세웠어. 뭐 어떻게 해요? 계획 세웠어. 그럼 그 어떻게 해? 그 다음. 뭐 어떻게 조사를 하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 조사 계획이잖아. 조사 계획은 뭐겠어요? 조사를 하겠지. 자 조사를 했어. 그럼 외워요 써요. 써 어디다? 조사부에 쓰겠지. 조사부. 조사부. 자 조사부에 써갖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조서라는 곳에 옮겼습니다. 자 거기다가 거기다 중요한 거 결의서가 납니다 결의서. 이 결의서 이름 외우셔야 돼요. 자이 결의서 이름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이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요거 가지고, 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 장부 정리 하려고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 직권으로 정리 하려고. 최종 목적이 이거예요. 장부 정리 하려고. 장부 정리 하려면 맨 처음에 뭐가 있다. 맨 처음에 계획이 있다. 계획. 계획. 맨 처음에 계획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온다? 결의서, 결의서. 자, 이 결의서 이름 외우셔야 돼요. 사실 한번 지금 이제 직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뭐 신청한 대로 가겠지. 근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한다. 직권을 하려면 계획 세운다. 계획 자 계획 세웠으니까 그 계획 이름이 조사 계획이죠. 뭐예요? 조사를 하겠지. 조사하면 뭘 써요? 조사부를 써자 들고 들어와서 쓰는 게 조서 조서 조사에다가 뭘 첨부한다. 결의서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지적 공부 정리가 들어간다. 그럼 직권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직권으로 정리한 거예요 지금 직권 직권 정리 절차입니다 다시 한번 요런 순서는 저는 뭐 외우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예전에요 거의 20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니까 순서 냈고 요 계획 이름은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저는 요거 찍어드려요 요거 요거 요 결의서 이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요거 그래서 딴거 몰라도 시작과 끝은 알아야 돼요 자 시작은 계획이고 자 끝은 결의서 그래야 장부가 직권으로 정리됩니다 자, 직권 정리하기, 맨 마지막에 결의서가 있다. 결의서. 음. 그러면 지적 공부를 정리했어. 자, 정리한 이후에는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사후 통지로 또 넘어갑니다. 그 이제 이따가 다 연결할게요. 자, 그래서 결의서. 이거 외우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그 정도가 직권 정리 이제 전체 다 하고요. 자, 그 밑에 68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집원 얘기할 거예요. 집원. 자, 토지 이동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건데, 자, 집원. 지목, 경계, 자, 면적, 경계, 좌표. 자, 면적, 경계, 좌표. 그죠? 그래서 소재, 소재, 소재. 자, 소, 지, 지, 면, 경, 자. 그죠? 자, 여기서 소재지가 바뀌는 건 우리 시험에 낼게 없어요. 소재지가 바뀌면 행정부에 바뀌기 때문에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가 특별히 신안 써도 돼. 자, 좌표도 특별히, 뭐, 좌표 등록에 등록한다. 그리고 우리가 좌표를 계산할 리는 없어요. 대신에 좌표 면적 계산법. 그 정도 할수 있죠? 좌표 면적 계산법. 좀이 좀 봤어요. 그 정도면 되고요. 자, 시험에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게 주로 나옵니다. 요즘에 지번이 약간 뜸해. 약간 뜸하고요. 지목은 뭐, 늘상 많이 나옵니다. 늘상. 12개 중에 두개 정도씩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나 경계에서 한두 문제씩 섞어서 나옵니다. 그죠이 정도. 자, 얘네들이 계속 출제 포인트예요. 그 중에 지금 지번분. 지번. 지번. 자, 우리 교재 68페이지 보시면 지번이 나와 있죠? 자, 지번에 맨첫 번째 신규 등록 및 등록전환. 보이세요? 신규 등록 및 등록전환. 토지가 새로 생기죠? 네. 또 등록전환에서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을 넘어와. 넘어오면 전환된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 입장에서는 새로 생긴 거야. 그죠 신규 등록이야 등록전환 똑같다. 새로 생긴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인접지에 두번을 붙인다. 이 원칙이에요. 인접지에 두번을 붙입니다. 자신규등록및등록전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붙인다. 자 인접토지에 두번 그런데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본번을 붙이는 세 가지 경우가 자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최종에 인접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멀리 떨어져서 아예 인접지가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필지, 여러 필지, 여러 필지다.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종떨려. 종떨려 그러면 본번, 본번. 자, 본번입니다. 종떨려는 본번. 그래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와요.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 원칙은, 원칙은. 자 원칙은 인접지, 인접지 본번에다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이 원칙이에요.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아예 그냥 본번을 붙이는 경우가 종 떨려 세개 있다. 그렇죠? 음. 그럼 지문에 이렇게 됩니다. 등록전환을 여러 필지할 때는 부번을 붙인다. OX,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록전환을 여러 필지한데 그러면 본번을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싹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최종 집원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 인접지에 부분 붙인다 X죠 최종이니까 그때는 본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세 가지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분할 나왔죠? 분할은 분할 후 필지 중 하나는 원래 분할 전집번 그냥 하나 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번 동그라미 다음 순번에 부번 동그라미 자 부번 부번 분할은 부번 부번 9번.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부번 9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분할 또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자 100번지가 있어. 자 100번지를 분할했어요. 자그럼 어떻게 하나는 100 하나는 100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 집번을 붙일 때는 북서기법. 북서 어? 자 북서 쪽에서 순차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나 서쪽에 먼저 준다. 그래서요. 자, 이거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건축물이 있을 때 자 건축물이 이쪽에 있었대요. 그럼 분할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럼 헷갈린다고. 이 건축물이 1 0 0번지였는데 100의 1번지를 바뀌면 헷갈리니까. 요럴 때는 여기다가 100번지를 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100의 1번지 순서를 바꿔주죠. 야 건물 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라고 우리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안 해도 그냥 바꿔주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100번지를 자 분할했어요.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1. 자 100의 1번지 또 분할했어요. 백에 1, 백에 2. 또 분할하면 백에 2, 자, 백에 3. 됐죠? 그래서 하나는 종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는 최종 부 번의 다음 순번에 부번 됐죠? 자, 이거 바꿉니다. 이거 분할해요. 그럼 하나는 종전 지번 백. 또 하나는 백에 백에 3이 있으니까 4. 이렇게 합니다. 자, 백에 4를 또 분할하면 백에 4와 백에 5. 자, 이것도 분할하면 네. 100. 자, 백에 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다 합쳐. 자, 도로 다 합쳐. 그럼 어떻게 해요? 100번지, 100번지. 그죠? 합병이죠, 합병. 자, 합병도 보죠. 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9에 1, 10, 11, 12. 자, 합치면 몇 번지? 자, 이거 다내 거예요. 남의 땅 없어? 다, 다 내, 내, 땅이니까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병이라는 거한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려면 6가지 효과 6가 있어요. 1등, 1등, 1등. 자, 1등. 어떻게? 해? 지, 지, 축, 소, 반등. 소가 뭘까? 소유자가 동일할 거. 자, 지, 지, 축, 소, 반등. 자, 지역이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축, 축척이 동일하고, 소, 소유자 동일해요. 자, 소유자 동일. 자, 전부 다내 땅이다. 그래야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예.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이 중에서 골라야 돼요. 그래서 몇 번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13번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것 중에 고를 때. 네개 중에 제일 이쁜 거. 10번지요. 근데 법에다가 이쁜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가장 선순위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자, 본번으로 된집번이 있다? 그럼 그중 선순위. 이렇게 됐어요. 자, 선순위가 원칙이지만, 본번으로 된집번이 있으면 그중에 선순위. 합병은 선순위. 선순위. 자, 그중에 제일 빠른 거. 그중에 제일 이쁜 거 그래서 10번지로 갑니다. 근데 소유자가 다내 땅이니까요. 자 여기 건물이 있어.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좀 해줘라고 신청하면 자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9의 1번지 그렇죠? 자 신청이 없으면 원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합병은 신청을 요한다. 까거죠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은 다시 읽어볼게요. 자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필지 중한 필지 집어는 분할 전 집원으로 그냥 하나 해주고 나머지 필지 집원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에 부번 이렇게 부여하게 돼있죠 그래서요, 자그 다음 자 D급 보시면 이번에는 집원 변경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집원 변경은 누가 한다?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에요. 자, 이거 장관 승인받아? 이런 거 없어요. 자, 승인은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거죠. 장관 승인이 아니라 시도지사 승인입니다. 그래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거죠. 지번 변경. 자,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어, 지적소관청이에요. 제가 조마조마 했어요. 시적소관청 그럴까봐. 네. 시도사의 승인을 받는 거지, 시도사 가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시도사 승인받아서. 자, 시도지사 승인 받는 거세개 있어요? 반, 지, 축. 자,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좀 이따가 축첩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승인이 없어요. 네. 자,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외우세요. 네. 지금 외우고,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자, 반지축, 승임상, 항세 네, 가지. 그 다음에, 를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 자, 전자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 전에. 자, 미리 신청을 받으면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원별 조서, 요거 X. 자, 집원별 조서 X 치시고요. 여기다가 사업 계획도라고 고쳐 쓰세요. 집원별 조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도 어, 준공 전이기 때문에 땅 모양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업 계획도에 의거해서 집원을 미리 부여할 수가 있어요. 요게 드린 거예요. 지번별 조사가 아니라 사업계획도. 요 사업계획도에다가 빵구를 뚫어가지고한번낸 적이 있어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지번을 미리 부여하는데 그 방식은 원래 도시개발 시행지역의 방식에 따라서 부여를 합니다. 이게 뭐냐? 요거는 본번. 본번으로 보입니다. 본번. 저 본번. 도시개발하면 원래 개발 전 지역이 있었죠? 개발되기 전에 그 지역에 지번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쓴다. 쓰는데 옛날 지번 중에 뭐만 쓴다? 본번 쓴다. 본번. 본본 갖다 쓰는 거예요, 본본 나머지 떨거지 이런 거다 쳐버리고 깨끗한 집어만 골라다가 개발된 적이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것도 준공 전에도 똑같이 부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본본으로 부여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적의 지어부 방법. 자, 요거를 비슷하게 갖다 쓰는 준용한 경우가 세개 있습니다. 자, 준용한 경우, 지, 축, 행. 자, 지축행. 이렇게 세 가지는 준용을 합니다. 자, 안 쓰면 좋겠는데. 네. 굳이 썼으면 할수 없지, 뭐, 써요. 예. 네. 자, 중요한 경우, 지축행, 도시개발사업, 다본본이다 자, 지는 지번 변경, 집원 변경. 자, 축은 축척 변경. 자, 행은 행정구역, 행정구역이, 자, 개편되어서, 자, 새로 지번을 부여한다. 새 지번 부여한다. 자, 요런 경우에는 다본본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이 네개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그럼 네 개라고. 네 개. 그러 그러니까 이쁘게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붙이면 다섯 개 되고 딱한 문제 떨어집니다. 너무 빠나니까 요즘은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안 내고요. 박스 처리를 해가지고 다음 중 동일한 걸고르시오 이렇게 내요. 도시개발사업 지축행 이렇게 해서 네 개로 낼 수도 있고 세 개로 낼수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박스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자요거를 제가 69페이지 메뉴에 미음에다가 써드렸어요. 자 69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미이 있죠. 자 집원 부여 지역에 집원을 변경한 때. 그죠 예, 지번을 변경할 때. 자, 거기다가, 미음에다가 지, 동그라미. 지번을 보였대, 지.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서 지번을 보였대. 축, 축, 축.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행, 행, 행. 그래서 지축행 나왔죠? 지축행. 자, 지축행. 얘네들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여 방식. 거기다가 본본이라고 쓰세요. 본본 본번, 본본을 부여하 거죠. 이 방식을 준용합니다. 준용 종전 지번 중 본본을 뽑아다가 쓰는 겁니다. 이 방식을 준용한 경우그래서총네 가지가 같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서 지축행 다 본번 쓴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세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된다면 자 지축행의 경우에는 인접지에 부분 붙인다고 엑스 엑죠 인접지에 부분 붙이는 건 신규등록 등록전 거기 얘기거든요. 싹섞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확인 문제 3번 문제 들어갈 겁니다. 자, 확인 문제 3번에 1번 보세요. 3번에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 자, 요걸 뭘로 바꿔요? 지적소관청으로 바꾸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자그 다음 또 시군구별로 틀렸어요. 자 시군구 이 X 치시고요동 리별로예요.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자 동별로 리별로 자동 리별로예요. 동마다 리마다 집원을 붙입니다. 동마다 리마다 집원을 붙인다. 자 이거를 집원 부여 지역별로 이렇게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이 지번을 붙일 때 동마다 붙이고 리마다 붙입니다 무슨 동몇 번지 무슨 리몇 번지 이렇게 붙이게 되기 때문에 시군구별로 부여한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틀리겠습니다 자, 장관이 부여한 게 아니라 소관청이 부여하는 거고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 리별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게 돼 있으니까 시군구별로 하면 틀립니다 자, 뭔가 시군구별로 좀 전에 나왔었는데 자 뭔가 시군구별로 뭐죠 계획 계획 계획 계획 무슨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부여하고 부득이 하면 읍면동별로 그랬었죠 그건, 그건 계획 세울 때고요 요거는 지번이 지번 지번 붙일 때는 독리별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합니다 다음 이번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한대요 숫자 앞에 뒤에 숫자 숫자 앞에 뒤에 숫자 숫자, 앞에, 앞에, 앞에. 자, 산자 붙여, 임자 붙여. 예? 네? 산자 붙여, 산자 맞아요. 자, 요거 산자 맞고요. 뒤에가 틀렸어요. 뒤에, 뒤에. 숫자, 앞에. 뭔가 뒤에 있었는데? 뭔가 뒤에 있었는데? 예 네. 응, 응, 좌표, 좌표, 좌표. 그죠? 경계점, 좌표 등받, 비치된 지역의 지역도에는 제명 끝에, 제명 끝에 좌표로 정답. 응, 끝에 고. 숫자 앞에,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앞에. 아, 지저법이 이래요. 이게 진짜 이렇게 기술돼. 그니까 뭔가 이론적 배경 필요 없다니까. 앞에 뒤에 있던 거네요. 그니까 러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시험 시간에 찾아내냐 못 찾아내냐 그 문제예요. 그 시험장 가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필 공식법이 맨 마지막이야. 속상해 죽겠어. 그죠? 그러니까 1차 보고 죠 2차에서 중개사법 공법진다 빼고 그죠 마지막에 공세법 들어가면 비몽 3억이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뭐 네가 1번이면 어떻고 내가 5번이면 어떻고 내가 빨리 집에 간다. 막 찍어. 에이. 그러니까 뭐 꼼꼼히 읽기 아니야. 에이 3번. 에이, 뭐야? 그니까, 러 이제,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아무리도 뻔, 뻔한데,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찾자마자 이걸 내가 왜 틀렸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체력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끝까지 이 긴장을 놓지 않고, 문장을 하나씩 읽어야 돼, 이거. 문장, 앞에 뒤에 있던 거 아니, 지적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이론이 아니라, 꼼꼼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도 머리가 찾게 되도록.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사업 준공되기 전에. 맞죠? 자, 도시개발사업 신고에 있어서 사업계획도 났죠? 이거 네모 치시고. 사업계획도에 따라서 미리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적 확정 측량 시행기역이다. 도시개발한 거죠. 그 지역의 방법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본본으로 부여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업계획도, 맞는 말이죠. 준공되기 전이니까. 3번이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웃음> 분할할 때, 분할된 빌지마다 새로운 본본 부여한다? 그렇지 않죠. 자, 최종 부분에 다음 순번에 뭔번 그랬으니까 아, 부부죠 부부 자 틀렸고요 5번 축적변경 할때자 축적변경 지번변경 행정개편 자지축행이죠지축행지축행이면부번이요 본번이죠 본번 번번. 인접 토지 본번의부번 이러면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을 갖다 붙인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다 틀렸고 지금 3번만 맞는 질문이에요. 다음 4번 문제도 보죠. 자, 4번에 1번에 보시면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어떻게 있어 여러 필지로 되있대 자, 여러 필지에 있으면 그지번보여 지역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동그라 본번 본번 예외적인 경우죠. 종떨여 종떨여 여러 필지니까 본번 원래는 인접지 부분인데 예외적으로 본번 붙인다. 두 번째 분할의 경우 분할을 필지 중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 필지는 자 분할 전 원래 집원을 우선 부여 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여기다가 신청 X라고 써요. 신청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신청 안해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3번도 볼까? 요 3번 자 소관청이 집원 변경을 하려면 자 집원 변경 믿죠? 집원 변경 자 집원 변경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소관청이 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승인신청서를 자세하게 상세 내역을 적어가지고 시 도지사 대조정하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걸 가지고 장난칠 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 OX예요. OX, 소유자 신청 X로 쓰세요. 지번 변경 은 소유자가 신청한다면 안 됩니다. 소관청이 시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합니다. 지번변경 신청 아니에요. 지번변경 승인 신청이에요. 저 소유자가 지번변경 신청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자 승인 신청. 승인 신청을 시 도의사에게 합니다. 있죠? 이렇게 승인 신청에서 해야 되는 게세개 있죠. 반지축. 네. 반지축 승인받고 한다. 그렇죠? 네. 지번변경. 그러면 시도사는 어떻게 할까? 시도사가 승인 신청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도사가 승인 신청 받았어. 경기도지사가 김포시장의 승인 신청을 받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해? 당황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어, 시도지사는 어, 그 동네의 지적도를 확인해요 지속도를 확인해서 집원이 어떤데 그래? 그걸 보는 거야 보고 나서 야 엉망인데? 라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 소관청 소관청 아, 얘기해. 소관청한테 얘기해 소관청한테 얘 예, 해도 되, 되겠다 해라 라고 통지가 갑니다 이 통지를 소유자한테 통지한다고 X? OX, X죠 소유자가 뭔 상관이야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는 거고 소관청한테 이제 시도사가 이제 내가 보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소관청을 받아 가지고 본본 붙여 부분 붙여. 본본 붙여 부본 붙여. 본번. 왜? 도시 개발 방식이니까. 본번으로 싹 새로 붙인 다음에 소유자한테 얘기해 줄까 안해 줄까? 해 줘야죠. 그리고 등기소도 얘기해 주고. 그래서 다얘기해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번 변정이에요 이제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다시 지번 변정 누가 한다? 소관청이요용 까먹으면 안 돼요. 소관청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승인 받아 낸다. 여기까지요. 예. 네. 됐습니다. 고정도까지는 그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자, 4번 질문 볼까요? 4번에 합병 나왔죠? 합병. 자, 합병. 합병은 주거사무실 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선부여한다. 아니죠? 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 자, 우선부여 하여한다. 야 하여한다. 야 밑줄 쳐 놓으시고요. 신청이 없는 경우를 X 치시고,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아. 다음 5번에 보시면 행정구역의 행자에 동그랗이 치시고 요 행정구역 행정구역 개편돼서 새로운 집원을 부여할 때자 그때 지짜 확정 측량 지역의 방법을 준용합니다. 자 거기다가 두개더 써볼까요? 행정구역 말 것도 뭐 있어요? 집원 변경, 축첩 변경 다 같이 가는 거죠. 집원 변경, 축첩 변경 써보세요. 4번에 신청이 없는 경우 이게 틀린 겁니다. 이건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다내 땅이니까 건물 있어 이걸로 해줘 라고 내땅 신청하는 거죠.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70페이지에 지목이 나와 있죠. 70페이지 지목 보이시죠? 지목. 자 지목은 뭐 항상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28개를 다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도 몇개좀 추려서 넣어놨고요. 특히 자 차장 전원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차장 전원 자두 번째 글자 쓰는 거죠. 차는 뭐요 차?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이 차입니다. 그럼 주는 뭐예요? 주? 주, 주, 주는 주유소 용지.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주차장은 차, 주유소 용지는 주. 그렇죠두개 구별하세요. 장은 뭘까? 장. 공장, 용지까지 예요장 그러면 공장, 용지. 그죠? 예. 공은 뭐예요? 공. 공원이요 공원. 공원은 공, 공이죠. 또 이제 신나서 공원 용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여기서는 공원, 공. 그죠? 그 다음에 천. 하천, 하천. 자, 하천. 하천은 천입니다. 예, 하. 하는 없어요. 자 대신에 광천지는 광천지는 광. 광천지 광이에요. 하천은 또뭐또 뭐또 하야 이제 와서 이제 하천은 천. 광천지는 광. 됐죠하는 없어요. 자 원은 유원지. 원 유원지. 유 유지 유유지예요유 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만 외우시면 끝납니다 다시 오늘 집에 가면서 차장 전원 될수 있죠 차장 전원 외우세요 차장 전원 요것만 두 번째 글자고 나머지는 모르겠으면 다첫 글자 자 그중에 잘 조심하시게 공공 공원 유 유지 이두개음 유 끝나요 공하고 유두개 하고 차장 전원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헷갈리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는 첫 글자 갖다붙이면 돼요. 자, 앞에 보세요. 3번. 과수원 나와있죠? 자, 과수원에서.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저기 뭐예요? 과수류.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면 전이다, OX. X죠. 자, 전에서는 얘네들 재배하는 건 제외시킵니다. 제외시켜서 3번 과수원으 따로 뺀 거예요. 자, 과수류를 집단 재배한 토지에 접속된 저장고는 과수원이다, OX. O예요. 자, 이거 과수원이에요. 네. 이제 대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되냐. 죽어요? 맞지? 뭐 이게 나야 와 돼. 그거 나올 때까지는 다 계속 가수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지는 목장지에. 목장용지, 초지에 접속된 부속 시설을 네. 목장용지. 근데 주거용 건축물은 네. 대, 그죠? 자, 주거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거다안 돼요. 부속 접속이 나오면 다 원래대로 가는 거고요. 주거용이 나왔을 때만 대로 바뀝니다. 그죠? 주거용 꼭 찾아내셔야 돼요, 주거용. 자, 광천지 한 글자로. 광, 요게 잘 나와요. 자, 이거 포인트는 용출입니다, 용출. 용출. 근데 용출하여 운송하면 광천지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예. 그죠? 용출하는 것까지만 그 광천지가 되는 거죠. 네, 광천지는 한 글자로 광이에 아, 광. 아, 자, 다음. 음, 주차장에서, 자, 조심하실게. 네,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죠 자, 인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 포함됩니다. 제외된 걸또 제외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을 거예요. 그래서 부설 주차장이 두개 나와요. 앞에 인근에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 인근에 있으면 얘는 독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설됐으면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에 따로 만들었을 때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되고 그 뭘까요? 도로에 포함다. 도로. 노상이니까. 그렇죠? 자, 물류장도 제외, 자, 야외 전장도 제외입니다 독립된 주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차장이 아니다 자 다음 주유성지 보이시죠? 자, 주유성지 한 글자로 주예요 주, 유는 뭐예유 유지가 있으니까 주유성지 줍니다. 주차장은 차. 자, 석유, 석유제품, 액화가스 전기수소, 이 포인트, 전기수소, 밑줄 치세요. 전기수소 판매, 설비. 자, 이런 것들 주유성지로 넣어줬습니다. 우리 이제 김포에도 수소충전소가 생겼대요. 수소자동차 이제 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자, 수소충전소, 이거 뭐겠어요? 주유성지. 자, 다만, 자동차, 선박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했다. 그럼은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가 되겠죠.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주유성지가 되는 겁니다. 자, 도로죠? 도로. 그렇죠? 도로법상 도로라든가 고속도로,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것도 도로입니다. 단, 아파트 공장 단일 용도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용지겠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되겠죠. 되죠?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자, 국어 보시죠. 국어. 자, 자연의 유수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는 토지, 토지 예상된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수로는 국어. 그래서 똑같이 갔다가 그냥 토지로 끝나면 하천이고요. 소규모수로가 붙으면 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천과 국어는 크냐, 장례 문제예요. 그렇죠? 자연의 유수일 때 크냐, 장례에 따라서 하천과 국어가 됩니다. 근데 인공적, 인공적수로다 그러면 국어예요. 인공적수로. 자연의 유수다 그러면 크면 하천, 작으면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두 가지 있어요. 인공적수로와 소규모수로. 그죠? 네. 자, 물이 고여있어. 고여있으면 뭐예요? 유지가 되는 거죠. 저수지, 소리지, 수 저수, 연못. 자, 연안거리 자생하는 배수가 안된 토지는 유지입니다. 자, 물을 상시 이용해서 벼연, 미네란걸 재배하면 답이 돼요. 상시 이용해서 예비하면 답이고 배수가 안 되는데 자생하면 유지가 됩니다. 됐죠자 그렇죠? 공원은 한 글자로 공이요 에원 글음 안돼원 유원지 있으니까 공원은 공입니다. 자 녹지지목은 녹지지목은 공원이요. 에 초지는 목장이지 녹지는 공원. 자 정원은 어디 있을까? 정원은 대. 우리 집정은 돼요. 자,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외우세요.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해 줘요. 야 암시 뭐 나도 모르게 외우게.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여러분 시험장 가 가지고 마지막 공시 세법 시간에 제정신 없어. 뭔가 갑자기 녹지를 보니까, 어 공원! 이러고 나와야 돼. 그렇게 나올 때까지 막머리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뭔가 불완전하지만요 시험장 가서는 그렇게 더잘 통해. 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자, 초지는? 목장용지. 자, 정원은? 대. 그죠? 묘지공원은? 묘지예요 자, 묘지가 세요? 공원이 세요? 묘지가 세죠? 그죠? 왜? 귀신, 귀신 나오니까 묘지가 세요. 자,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 묘지. 그죠? 예, 이렇게라도 해야죠. 뭐, 별짓 다 해, 진짜 요즘에. 됐죠? 네, 공원. 묘지, 공원, 묘지예요. 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골프장, 동그라미 골프장, 골프장. 승마장, 동그라미, 승마장, 승마장. 이 체육용지입니다. 경마장은 유원지예요. 경마장 유원지. 승마장은 체육용지. 자 골프 연습장은 제외됩니다. 골프 연습장왜 제외되냐? 영속성이 미흡해. 영속성이 미흡하면 제외된다. 그죠 카누장 이런 것도 제외입니다 요트장, 실내수영장 이것도 제외입니다 제외. 왜? 영속성이 미흡하니까. 자 다음 유원지 있죠 유원지 유원지에는 어린이 놀이터 동그라미 치시고 경마장 야영장 동갑치세요 경마장 야영장 자 유원지입니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뭘까 극장 미술관 박물관은 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문화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문화시설은 대입니다 대 유원지 아니에요 네. 자 유원지는 여기 어린이 놀이터 또 경마장 야영장 특히 야영장 새로 들어왔으니까 야영장 은 다시 한번 신경 쓰세요 야영장 조만간 나올 겁니다. 야영장. 야영장의 지목은? 유원지한 글자로? 뭐라고요? 아, 원이라고. 원, 원, 원. 자, 유, 유 유지래니까. 자, 유원지 원이에요. 예. 이게 진짜로 되게 자주 내요. 자, 여러분 헷갈린 게 알기 때문에 자주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야영장그 했더니, 야! 그러더라고. 그러안 돼. <웃음> 야영장 원, 원, 원. 예. 그렇죠? 예, 자 사적재는 문화재다, 문화재. 근데 특이한 게 문화재가 오래된 오래된 종교용지안에 들어있다. 그럼 그때는 사적재가 아니라 종교용지입니다. 어 오래된 학교 안에 있다 그러면 그땐 사적재가 아니라 학교용재예요 그래서 오래된 공원 안에도 문화재 들어있죠? 그러면 사적재가 아니라 공원입니다. 공원. 그래서 이런 지목으로 된 안에 유적구적기이 들어있다. 이럴 때는 사적재에서 제외되고 주된 지목으로 따라가줘야 된다. 그렇죠. 그냥 문화재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 그럴 때 사적지로 해주는 겁니다. 사적지 한 글자로 사기죠사 어, 물론 은적 글자예요. 자 묘지 나왔죠. 시체나 유골이 뭐 매장된 토지 뭐 당연한 거니까. 자 묘지공원은 묘지. 자 봉안시설 묘지예요. 자 봉안시설 접속된 부속시설 묘지. 자 근데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대. 네. 이거는 묘지 관리라는 멘트가 나야 와 돼요. 묘지 관리. 그래서 대로 하는 경우가 세개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로 하는 게 과수원하고 목장이 있었고, 그 다음 묘지에 묘지 관리, 이렇게 딱세개 나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단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대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묘지 관리용한 건축물 부지도 됩니다. 그죠? 봉안시설에 접속된 부속시설은 묘지, 묘지. 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은 돼. 자, 이제 27개. 자, 갈데 없으면? 잡종지. 갈대 없으면 갈대밭?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갈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는?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자갈대밭이야 그러면 틀려요. 갈대밭은? 잡종지. 물건을 쌓아놓는 것은 잡종지입니다. 만약에 독립된 보관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창고용지. 그냥 막 쌓아놨다 그러면 네, 잡종지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과수원이 접속된 과수 저장고는? 과수원, 과성, 과수원, 과수원이죠. 부속된 거니까. 근데 독립된 보관 시설 창고 용지죠 근데 실뢰액을막 쌓아 놓으면 잡종지, 잡종지. 자,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면 잡종지인데 단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는데요. 그러면 계속 캐내어 캐나, 캐내다 말아요. 예, 네, 캐내다 말아. 그러면 걔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자돌를캐낸다 그러면 앞에 원상회복이 붙었나 안 붙었나 보셔야 돼요 야외시장 뭐 항만시설 뭐 어쩌고 저써 있죠 자이 중에 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동그미치시고 폐차장 동그미치시고 자동차 관련 시설 이런거 전부 다잡종지 줍니다 이거 가져다가 주차장 갖다 붙이면 틀려요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거 잡종에 넣어놨습니다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 그래야 주차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쓰레기 오물처리장 냄새나죠 네, 냄새나면 잡종지 그죠 자 예비군 훈련장 냄새나죠 네, 잡종지 자 다른 데갈데 데 없죠 그러면 잡종지 자, 잡종지 갈 데마다 없대니까자 잡종지 그래서 28번까지 봤고요자 밑에 확인문제 5번 자 넘기시면 6번 7번까지 자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갈게요.